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이대영입니다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인터넷 고객 모집을 하는데 성공하고자 하는 경영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개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NS나 블로그 등에서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개의 동영상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개를 올렸는데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의 개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매일 올린다고 라 해서 채널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업로드 개수가 중요한지 이해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도 조회수가 전혀 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회수를 높이는 데꼭 필요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의 개수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동영상 개수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얼굴을 공개합니다만 평소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애니메이션 비디오 그리고 텍스트 비디오 그리고 비디오 동영상들을 사용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동영상의 개수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초보자에게는 동영상의 개수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수나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도 처음부터 조회수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동영상의 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회수와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설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 설정 등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 이미지나 제목, 태그나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등뭐 여러가지 열거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요소들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도 미리보기 이미지가 부족하다면 조회수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미리보기 이미지와 제목을 만들었어도 동영상이 질이 높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영상을 올려서 이러한 방법 등을 빠르게 습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직접 내가 직접 체험해야만 알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의외로 직접 업로드 하려고 한다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미리보기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자신의 미리보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선뜻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 등을 익히려면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의 개수가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바로 유튜브의 시스템입니다 동영상의 업로드 수는 유튜브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업로드해서 많은 동영상이 올라간 채널과 한달에 한번씩 업로드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채널을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퀄리티가 매우 높고 또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초보자에게는 그러한 동영상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서서히 유튜브가 나의 채널을 인지하여 검색결과나 그리고 또 관련 동영상에 띄우게 됩니다 동영상이 많지 않을 때는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거나 그리고 관련 동영상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올리려면 검색 결과나 관련 동영상을 통해서 트래픽 유입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검색 결과나 관련 동영상에 표시가 되게 되면 이전에 올린 동영상들도 시청하게 됨으로써 채널이 계속 선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업로드한 동영상이 많지 않다면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시스템이 나의 채널을 인지하고 검색결과나 그리고 관련 동영상에 표시가 되게 하려면 동영상의 개수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동영상이 무조건 많이 그냥 올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동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각각의 동영상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올려도 생각만큼의 조회수가 오르지 않아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널을 만들고 올린 첫 번째 동영상은 조회수가 오르지만 이두 번째 이후에 올린 동영상들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얼마 동안은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처럼 잠시 정체되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속적으로 올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정체기의 첫 번째 동영상에서 아무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청자들도 그 개선되지 않는 동영상에 질리게 되겠죠 채널의 성장이 점점 더 정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기가 빨리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각의 동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 효과음을 넣거나 또 오프닝을 만들던가 그리고 종료 화면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느껴질 것이며 동영상도 개선되어서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서히 조회수가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개선한 동영상의 조회수가 평소보다 많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면 아마 좋을 것이죠. 특히 미리보기 이미지와 제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 유지 시간을 개선하는 것은 효과를 바로 보기 어려우며 또 난이도도 높은 작업이지만 미리보기 이미지와 제목은 조회수와 바로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눈에 띕니다. 동영상의 조회수는 거의 이두 가지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일단은 조회수가 오를 만한 제목과 미리 보기 이미지를 정하는 것이 처음에 할 일입니다. 그러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단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어떤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30개를 올린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각의 동영상을 개선해 나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초보자도 하나를 올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30개의 동영상을 올렸을 때 30번을 개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미리 보기 이미지, 동영상 편집점, bgm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30군데를 수정하고 개선하다 보면 아이 영상은 이 부분이 좋았다던가 이 영상은 이 부분이 별로였다던가 라는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10개를 올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여러가지 개선점이나 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 하더라도 30개 정도를 올리면 아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어 동영상을 바꾼 것이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기법이나 아니면 ppt 자료 기법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러한 방법들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요령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어떤 미리보기 이미지와 제목을 어, 시청자가 이것을 좋아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어, 미리보기 이미지나 제목들을 개선하면서 30개의 동영상을 목표로 업로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50개의 동영상을 만든 이후부터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일반 유튜브 시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개를 올리기 전부터 검색 결과나 관련 동영상에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채널이든 50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키워드와 태그를 제대로 설정해 놓으면 서서히 검색 결과나 관련 동영상에 유입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50개를 올리기 전부터 검색 결과나 관련 동영상에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채널이든 50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리고 키워드나 태그를 제대로 설정해 놓으면 서서히 검색결과나 관련 동영상을 통한 유입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올린 동영상의 조회수가 매일 오르게 되면 하루 조회수와 트래픽수가 점점 쌓여서 채널 전체가 이제 활동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회수가 두자리였던 것이 세자리, 네자리수의 조회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일단 동영상은 한 개만이라도 만뷰 이상이 되면 그 동영상으로 인해서 한 번의 조회수와 그리고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채널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방법들을 파악하긴 했지만 아직 검색 결과나 관련 동영상을 통한 유입이 적거나 아직 두 자릿수의 조회수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면 일단 50개 정도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30개에서 50개의 동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까요? 아,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초보자에게 그렇다는 것이며 처음부터 어떤 방법을 아는 사람이나 또 유튜브가 좋은 평가를 하는 아주 질높은 동영상을 올릴 수만 있다면 더 적은 수의 영상만으로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동영상을 올리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예정이거나 현재 유튜브를 운영 중이지만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 이 내용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동영상 업로드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개수의 단계를 나누자면 일단 어떤 방법을 파악하기까지는 30개 채널이 성장하게 되기까지는 50개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동영상의 개수를 줄이려면 유튜브가 높이 평가하는 질 높은 동영상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막 업로드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현재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알고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업로드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미 50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채널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동영상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또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개수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4.0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화면 아래에 설명문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문에 있는 SNS를 통해서도 질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